안녕하세요 이칸트 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이크 유튜브 하면서 어떤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3만원 짜리 마이크가 있대요 무선 와이어리스 핀 마이크가 되는 마이크가 단돈 3만원 이랍니다 어떤 성능을 내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리뷰 시작해 볼게요 삼만. 가 되구요 카메라에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비바인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k037 이라는 모델이에요 네, 이 마이크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에서 27달러에 샀는데 지금 요즘 환율이 좀 올랐죠 사실 이 마이크가 온지 석 달이 넘었어요 환율이 제가 1100원 일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 정도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단촐해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 매뉴얼이 있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마이크에 대한 송신부 그리고 마이크에 대한 수신부 수신기 변환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나? 네 우리 핀마이크 수음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알게 된게 유튜브 검색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다가 제가 핀마이크가 사실 한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보면 두 명을 인터뷰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 카메라에 투 채널을 꽂아서 핀마이크가 한 세트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 BMCC 2.5K를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의 오디오 수음부가이 캐논 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논 잭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환 잭이 기본 내장으로 들어있어서 얘를 이렇게 꽂으면 기존 3.5파이 선이 돼 가지고 기존의 뭐 DSLR이나 일반 카메라에도 되는 거죠 이런 장점 때문에 얘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하면 여기 전원 온앤, 온오프가 있어요 여기 딱 뜨는데 지금 주파수가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서 음량 조절은 없어요 여기 세트 버튼이 있긴 한데 이 주파수 변화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파수 변환할 때 주의하실 점이 이 수신부에 있는 전원도 켜셔가지고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빨간 불이 뜨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옮겨 주실 때네 같이 얘를가 전원이 켜져 있어야지 함께 싱크가 되더라고요. 특이한 점이 이렇게 네 안테나가 뽑히는데. 이거를 뽑으나 안 뽑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멀리서 숨을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꽤 디자인은 괜찮아요 색깔도 괜찮고 3만원밖에 하지 않는 마이크치고는 꽤나 괜찮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거는 낮에 찍은 걸로 대신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외식남의 자영업이야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게로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요. 살짝 이게 눈에 띄는 거는 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외식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무선 마이크, 핀마이크라고도 하죠 핀마이크 리뷰를 할 건데요 아까 들어봤어요 근데 음질이 굉장히 3만원대의 핀마이크 치고는 굉장히 좋고요 핀마이크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얘의 음질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중에서 소니의 핀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6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는데 그 마이크는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고 제가 사용한 이 마이크 얘는 10만원대인데 이 10만원대보다도 훨씬 음질이 안 좋습니다 어떻냐면 굉장히 수음을 잘하기 위해서 컴프레션을 많이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이 마이크에서는 볼륨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저희가 기본 앰플을 좀 조절을 했고요 기존에 중요한 촬영이나 그런 인터뷰 상업 촬영에는 쓸만한 음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유튜브 그리고 기존의 브이로그나 이런 컨텐츠용으로는 배경막 살짝 깔리면 괜찮은 음질인 것 같아요. 또이 제품의 두 번째 단점은 이 수신부를 보통은 카메라에 끼우게 돼 있는데, 하슈, 콜드슈 같은데 이 카메라 수신부가 이렇게 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없다는 거예요. 거치부가. 아이소에서 파는 그 핸드폰을 잡는 클립을 샀어요. 천 원에. 그걸 잡아서 얘를 잡으니까 카메라에 거치가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있으면 좀더 거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디든 4.1인치 나사 있는 곳에 홀드슈 커넥터를 붙인 다음에 얘를 달면 되니까요 불편하기는 해요 확실히 또안 좋은 점은 말하자면 여기 배터리 잔량이 안 나와요 중요하신 분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지는 걸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분 동안 스피치를 하고 계시는데 한 2분 정도 넘었는데 어? 배터리 나왔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계약 파기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가성비 핀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가지고 있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 컨텐츠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얘는 좀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또 다른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그럼 구메 리크는 제가 디스크립션 아래에 다 넣어 놓을 거니까요그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여기까지 이칸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